저는 지금 에리조나하고 캘리포니아 경계선에 있는 무료 캠핑장에 왔어요 정확히는 캘리포니아 쪽이고요 저쪽 보이는 곳저 뒤에 보이는 산 그쪽에 피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파커라는 동네에요 네, 거기서 다리 하나 건너면 은 여기 캘리포니아 쪽입니다 여기 무료 캠핑장 인데요 14일 동안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착해서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 차 지금 레벨 맞추고 셋업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샤워 텐트를 저번에 주문해 갖고 샀는데 아직 한 번도 펼쳐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샤워 텐트를 한번 펼쳐보고 샤워도 하고 한번 그래 보려고요 여기가 자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 지금 해가 미역요 넘어가는 시간이라서 음 해가 좀 꼬리가 길, 저 그림자가 아주 길어졌습니다 자, 여기다가 차 앞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아, 그리고 차 옆에 그 간판 사인 로봇하고 방랑생활제 로고 사인을 띄어 버렸어요 어, 스텔스 하는데 조금 어,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. 예. 신경이 많이 쓰여 요 음, 그래서 어, 떼버렸어요. 앞에 여기 지금 한글만 좀 남아 있는데 요것도 어, 오늘 내일로 어, 떼어버리려구요 그래서 <웃음> 아무도 모르게 네. 이쪽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 현지 사람들이 어디 동양인인가 하고 음, 그런 거 같아갖고.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떼버린 겁니다. 자 그러면은 어, 샤워 텐트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. 아주 새겁니다. 샘핑이에요. 한 번도 안풀어 안 봤는데 응? <웃음> 자동입니다 자동 어우 되게 높네 되게 크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? 뭐가 이렇게 봉투가 많나? 네? 됐네요, 그냥. <웃음> 뭐, 더할 것도 없네요. 여기가 문이에요. 네. 이렇게 네. 보면은 여기 고리에도 있어요. 여기 고리에다가 뭐물걸 어, 수가 있고 여기 뻥 뚫렸는데 여기 줄로 해서 나무에다가 나무 있는 곳에서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샤워 꼭지를 걸어갖고,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예. 예, 수건걸이 있고, 여기 뭐, 샴푸 같은 거, 어, 얹어놓을 수 있고. 굉장히 넓어요. 예. 생각보다 아주 넓습니다. 예. 아이고, 좋네요. 샤워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 음. 샤워를 끝냈습니다. 네, 개운합니다. 접기도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, 그냥. 예. 순간, 삭삭. 저기, 앞에, 멋있는 캠핑카가 있는데, 저기, 예. 마우간을 개조해서 만든 캠핑카 같은데, 되게 멋지더라구요. 나중에, 예. 좀 친해지면은, 한 인터뷰 한번 요청해 봐야 될것 같아요